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관상을 볼때 네.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눈이 어떻게 돼야 좀 좋은 눈이라고 볼 보이세요? 눈은 초롱초롱해야 돼. 초롱초롱해야 돼요? 눈은 살아 있어야 돼. 어. 아, 네. 응. 눈은 초롱초롱하고 네. 네. 우리가 왜 아기들 눈을 보면 네. 굉장히 맑잖아. 네. 네. 그 맑은 눈이 있고 뭐 살면서 뭐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뭐 접하고 뭐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사람이 탁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중도에 어, 어긋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제 뭐 여러 이제 분류가 있는데 네. 눈은 어찌됐든가 살아 있어야지. 초롱초롱. 초롱초롱하죠. 네. 맑은 눈. 그게 가장 좋다. 아, 그렇지. 맑은 제가, 눈. 제가 선생님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을 두 분을 가져왔거든요. 응. 한번 봐주세요. 아, 어떤가. <웃음> 초롱초롱한 눈두두 두 분. 뭐. 그거 얘랑 두개다 같이 찍어. 응. 선생님 이거 뭐지? 얘부터. 해. 응. 선생님 옆으로 넘기시면 응. 다음 눈두명 두 같이 봐주세요 어. 누가 좀더 좋은 눈인지 봐주세요 뭐야 이게 차라, 살아있다며 눈매... 초롱... 초롱한... 눈초롱한 눈 아니에요? 살기가...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인데 처음에 이 사람은 눈이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잖아 근데. 어떤 눈? 이 사람 눈아 진짜요? 음, 이 사람 눈을 보면 눈이 매서운 눈이잖아 음... 매서운 눈에다가 살기가 있는 사, 살기가 있고 독기가 있는 사람이 잖아요이 사람 눈매가. 어, 그래요? 오, 이 살아 있네. <웃음> 아, 다른 편요 <텐데>. <웃음> 어, 살아 있네. 그리고 이 사람 눈매를 보면 이 사람은 음용한 사람. 음용한 사람. 어, 이이두 번째 눈을 보면 <웃음> 네. 이 사람은 눈이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처음에는 도끼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지 뭐 눈매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눈매를 놓고 보면 죽어있는 눈매잖아. 아 그래요? 응. 어. 누, 눈매가 죽어있는 눈매는 이 사람은 눈매가 죽어있으면 모든 게 끝난 거지 뭐그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 눈매가. 눈도 이렇게 뭔가 그두 번째 눈은 응. 약간 쳐져 있잖아요. 쳐져 응, 있지. 근데 쳐져 있다고 다 죽은 눈은 아니, 아닌, 그, 그거는 가지. 아니지. 아. 그거는 아닌데, 눈매 전체 눈을 보면 검은 자와 흰 자가 있고, 예. 그리고 눈의 앞각옆 뒤에 이 눈이라는 게 있거든, 밑에 눈이 있단 말이야. 네. 전체의 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 눈동자를 이렇게 놓고 보고 네. 앞에와 뒤를 이렇게 놓고 보면 색깔도 그렇게 말지가 않아, 이 사람 눈매가. 흰 눈이 말지가 않은 사람이야. 말지가 않은 사람에다가 그거 눈 밑에 여기 어, 애교눈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어. 이, 여기가 애교눈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여기에 색깔도 갖는 사람이잖아. 이, 이 여기가 색깔이 짙으잖아, 여기가. 그러면 짙으면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약을 오래 먹든지, 몸이 아파갖고 약을 오래 먹든지, 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있든지, 뭔가 이 사람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면이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눈매잖아. 이 전체 눈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이 눈매를 둘이 이 눈매를 이렇게 딱놓고 보면 죽어 생기가 죽어 있는 눈매잖아. 생기가 죽어 있는 눈매는 생각하는 자체가 모든 게 건전하지가 않는 거지. 생각하는 자체가. 음. 근데 뭐 초록 초록해요. 예? 네? 아, 뭐. 저는, 저는 저는 좋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하는 거야. <웃음> 앞에 사람은 살기가 가득하고 독기가 가득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삶에 어,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어, 이 사람은 그런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오히려 둘,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눈인가요? 여, 질문을 아, 드리려고 했는데 빛깡빛깡이지 뭐이 아. 사람은 죽어있는 눈매고 네. 생기가 죽어있는 눈매고 이 사람은 그냥 도끼, 모르지 반항심, 뭐 분노 뭐 이런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야 누구요? 이 처음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도끼가 어. 있잖아 어. 살기가 있고 도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독기가 있고 살기가 있는 사람은 남을 예쁘게 볼 수가 없는 거지. 아 진짜. 응, 남을 괴롭히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 어... 응,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면 눈을 보면 속 마음까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 어... 응. 아 그래요. 응. 그러면은. 다른데 어디 보여드리는게 좀 좋아요? 코나? 전, 전체 화상을 보면 전체 화상은 좀 있다 보여요 아, 한한한 한, 한 그러면 입술 맞아. 입술? 음, 아, 네. 입술 이만 보이니까 이상하게나네 <웃음> 어... 근데 이 사람이 입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입술은 위에 위에 입술 위에 입술은 얇은데 밑에 입술은 두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입술을 놓고 보면 위에는 두툼하고 아니 위에는 얇으면서 밑에는 두툼한 사람이고. 코 위에가 수염이 약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검검한 수염 네. 수염을 안 밀어서 그런가? <웃음> <웃음> 네. <웃음> 뭐 그럴 수도 있 <웃음> 근데 입술을 지금 이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는 약간의 변태키 <웃음> 누구요? 바로 <방>, 보여주세요. <웃음> 이, 이 사람 아이 사람 변태키가 있어요. 어변태키 입술을 어.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의 어변태키가 <웃음> 연태기가 가지런한 사람이다 이제 보는데 약간 위에 수염이 요렇게 있는데다가 네. 위에 입술은 조금 얇으면서 밑에 입술은 약간 두툼하면서 끝 끝은 이렇게 올라간 입술은 아니거든. 네네. 올라간 입술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입술은 예쁜 입술이지만은 네.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말도 말도 이 사람은 거친 사람. 오. 말이 거친 사람. 욕을, 그 욕을 한다는...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 아, 욕을 한다는? 응, 욕을 이제 왜, 어, 왜 우리가 점잖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네. 또 말을, 말수가 좀 작은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놓고 봤을 때는 욕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어, 입술을 놓고 보면. 욕이, 어... 입이 가벼운 사람이니까. 어... 입이 가벼운 사람이잖아, 이사람 네. 그러면. 말을 이제 함부로 막할수 있는 사람이다. 아, 이제 보면 되지. 다음 응. 사람은? 다음 사람? 더 안좋아요? <웃음> 이 사람은 위에 입술과 밑에 입술을 놓고 보면 네. 전체가 얇은 사람이야. 입술이 위에, 위에 입술과 밑에 입술을 놓고 보면 얇은 사람이고 치아가 이제 가지런한 치아를 이제 갖고 있지만 네. 그거 잎이 약간 끝에가 여기 뭉텅하면서 끝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네. 뭉텅하면서 끝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고독 속에 있는 사람 음, 외로움 속에 있고 고독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 그리고 입술 색깔이 조금 옅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입술이 짙은 사람이 아니고 옅은 사람이잖아. 입술이 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은 가볍다기보다는 가볍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어,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는? 놓고 보면 그냥 자기 자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 진짜요. 음, 자기 자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음. 이 입술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입술을 놓고 보면 음. 그렇게 입술을 놓고 보면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끝이 이렇게 약간 무통한 입술을 갖고 있어. 네. 무통한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 약간의 의리도 있기는 해. 이 사람이 음.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뭐, 이렇게, 내 사람을 공격하거나, 내 사람을 뭐, 해야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어, 아까 그 사람보다는. 이, 그, 그, 이 사람은 정말 가벼운 사람, 짱스러운 사람. 아. 음, 그렇게 들어가지, 이 입술이. 그럼 그 1번보다 2번이 낫다. 2번이 낫지.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응. 눈과 입을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 응. 1번이 조금 더 난. 2번이 좀더 나을까요? 2번이 오히려 낫지. 왜냐하면 1번은 둘다안 뭐 좋지만 <웃음> 둘다안 좋지만 근데 첫 번째 사람을 놓고 보면 도끼와 살기가 있는 사람이고 도끼와 살기가 있는 사람은 그 남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거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거기에서. 만족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남을 해하는건안 좋은 거지 자기만 망가지면 되는 거지 왜 남을 해야 하냐 이거야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오히려 또 고약한 사람이지 아 그래요? 응. 난 초롱초롱하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했더니만 그러면은 전체 굉장히... 얼굴을 한번 보여돼요 어. 그냥 보수습니요 이게 1번이에요 승리에요 승리 헐~~ 어, 이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끝났어요 감옥에 있어요 아 진짜? 이분뭐뭐 뭐 이거는 뭐 제가 주구절절 말씀 안 드릴게요 이분 너무 사건사고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번은 옆으로 넘기는데? 네, 네.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와. 넘기셨어요? 어 그분은 박유천이라고 그분들도 가수하다가 배우인데 그분도 너무 막뭐 근데 저... 이 사람이 이 간상을 보잖아 네. 이눈 밑에 이 우리가 왜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잖아 애교 눈뭐 다크서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 눈매를 보면 이두 번째 사람도 그렇고 네. 첫 번째 사람도 그렇고 눈매를 보잖아 그지 네. 쩔어 있어. 쩔어 알코올에 쩔어 있든 약에 쩔어 있든 쩔어 있는 사람이야. 아, 약을, 하든 음. 하든 뭐. 약을 하든 알코올을 하든... 약을 하든 알코올을 하든 쩔어 있는 사람이지.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둘다똑같은거 아니 아니 아니. 이, 있다고요. 둘 다. 그. 아, 있다고? 뭐가 있냐면, 음.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성? 네. 성적인 거는 이두 번째가 더 성, 성적으로... 성 좀. <웃음> 더 안좋은거 아냐? <웃음> 아, 비, 비, 비슷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둘다 안좋아요 안좋다고? 네, 둘다 정상은 아니었어요 음. 이 입술을 봐봐 위에는 조금 얇으면서 밑에가 두툼하잖아 이 남자가 입술이 2번. 이 사람은 성적으로 그런 데에 어, 변태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번 말씀하시죠? 그렇지, 어. 2번이 오히려 성은 두번째가 성적으로는 더 그게 더 많은 사람이고 첫 번째 이 사람은 성적인 것보다 남을 괴롭히는 쪽이 더 많은 사람이고 어. 그렇지, 둘다 너무 나쁜 그렇지 둘다 따지고 놓고 보면 둘다 나쁜 거는 맞아 둘다눈 밑에 쩔어 있는 눈은 약간의 또라이기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또라이기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첫 번째 얘는 너무 독기와 살기가 너무 가득해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야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인생을 그냥 그냥 막 산거야 막 산거야 이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뭐 체구 잘났다고 뭐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산거야 이사람은 그 첫번째분은 지금 복역중이에요 감옥에서 어, 복격중인데그 복역 어, 어, 어. 어. 분이 과연 뭐 2년 뒤인가 아무튼 출소를 할텐데 어. 나와서는 또 정상적인 옛날 삶을 살까아니면좀 반성을 하면서 반성은 뭐 반성이야? 도끼와 살기가 붙어있는 사람인데 <웃음> 복수를 하네 그런 그렇지 도끼와 살기가 붙어있는 사람인데 뭘 어. 반성을 해? 오히려 더 칼을 갈고 있지 일을 갈고 있는 사람 지금 거기 안에서 어 그렇지 어. 아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오히려 누구를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을 빈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어, 옛날 뭐 권력을 찾을까 뭐 그런 거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도 사실 약 마약과 뭐그이 컴... 사람 명 명이 짧아. 명이 짧아. 명이 짧아. 음. 아까 죽어 있는 사람이 사람. 눈 사람. 죽어 있는 눈이라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이 짧아. 명이 길 수가 없어 이 사람. 아 진짜요? 음. 명이 길 수가 없어. 좀 안타깝다. 얘는 마음이 엄청 열이 난데. 아, 두 번째. 어, 그 마음도 여리고, 엄청 여린 애야. 근데 왜? 그렇게? 여리면서도 겁도 많은 애, 애거든, 얘가? 그렇게 당돌한 애는 아니거든? 당돌한 애는 아닌데, 그치. 얼굴 전체 가상, 하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 네네.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은 애야. 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이 휩쓸려서 왔는 거지. 아... 응. 옆에서 하니까 같이 뭐, 동달아서 이렇게 하고, 눈매를 보면 뭐 약에 쩔어 있는 사람이니까 음. 약에 의존해서 힘을 빌려서 그 마음에 숨어 있는 마음이 부출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음. 눈, 눈, 눈이... 인생 막살아수 있기는 뭐 대가를 치뤄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근데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그 처음에 눈만 봐주셨잖아요. 음.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눈만 봐도 진짜 딱 마, 맞아 떨어지네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이 남자는 엄청 울어. 지금 이 현재를 놓고 보잖아. 울고 있어, 이사람 엄청 불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만증, 불안증,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거 공황장애같이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어 쇼프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울어, 이 사람은. 엄청 많이 우는 걸로 보여. 이 사람이. 그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거든, 이 사람은 괴로움 속에 있는 거고, 이첫 번째 이 남자는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일을 갈고 있는 거야. 그그면두 번째 남자는 반성은 좀 상관이.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봤을 때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서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요 도피 도피성이니까, 도피의 성이니까, 아, 이거는 네. 반성하고는 또 틀리잖아, 그렇지? 아, 음, 알겠다 반성하고는 또 틀린 건데. 백거치로 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지그 핸드폰만 받아 선생님 그 손님들 중에 이런 눈을 가진 손님도 많아 많지 어. 있지 그럼 딱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이C 그만두 <웃음> 근데 아무튼 그분이 만약에 좀그 선생님이 보신거랑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첫 판부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어 그래요? 첫 판부터 욕 뚫어쳐 먹으면 누가 기분 좋아해? 안 좋아지. 하한 아, 아, 중간 이게... 지점에 가서 욕하지. 아 그래요? 마음이 왜 심보 갖고 따로 먹냐? 아, 뭐 이렇게. 어떤데요? 심보를 곱게 써라. 어? 아, 나쁜 마음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나가지. 지금 이두 분보다 더 음. 나쁜 눈.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 오. 살기가. 그런 사람은 어우, 어, 무서워. 아, <웃음> 그래요? 어,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간, 간제가 간 많이 걸려있지. 아, 보통. 어, 간제가 많이 걸려있더라고.